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놀이터 말하는 거지. 끝.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론 이거, 거거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거 이거, <laughs> <laughs> no more, s fucking broke It's better than being on the horn I <want> o a go nights <laughs> oh yeah. alone So cute, they yeah. don't want me you, you said maybe I'm not cool like <laughs> oh yeah, <laughs> you t h o h Wait, I'm fine, I have- This is a habit I never had. 저희는 지금 어디로 왔지? 룰루레몬 픽업을 하러 <웃음> 룰루레몬 픽업을 하고 아,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들이 좀 앉아있어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샌드위치 어떻게 시 뭔데? 왜? 너는 안 먹어? 많이? 나도 뭔가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까? 음. 샌드위치랑 베이글 이렇게 시킬까? 일단은 햄베이컨 오일솥, 햄베이큰 어허 이거하고? 응 그리고 베이컨 왜? 그냥 하나는 큰 플레이트 시키고 거기다가 베이글 하자 그럴까어 왜? 오케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먹을 수 있는데? 어 나를 어. <웃음> 아 왜? <웃음> 의심하지 말라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야후에서는 여기가 되게 평점이 낮아요 <웃음> 왜 낮은지는? <웃음> 음. 소문났나? 여기는 안에 델리가 별로여서 그런가 봐소문아 여기가? 여기가 되게 이쁜 동네에요로가 사는 어. 데서 Thank you. 먹핀니랑 이거잖아 이거 응? 이거 맞추는거야 응. 오늘은 굼돌린과 첫 데이트를 했던 곳을 왔습니다.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첫 데이트할 때 여기서 이제 밥을 먹었죠? 이 카페에서 밥을 먹고 여기 이제 구경을 했어요. 여기가 컨셉이 약간 가든 컨셉이어가지고 <목소리> 어, 이렇게 가든이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와. 그리고 여기는 카페인데 이쁘죠? 이렇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 가든는 꾸미는 데 필요한 것도 살수 있고 뭐 그릇 같은 것도 살수 있고 되게 이쁜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들어가려는 곳은 이 카페인데요 오늘 왔을 때군돌림이랑 여기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기 안에가 진짜 넓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주방용품 같은 것도 팔고 네, 이렇게 귀여운 것도 있고 진짜 넓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러 가, 가봅시다. 여기 진짜 넓어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다꽉 찼대요. 이제 안으로 그냥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아이 귀여워. 이거 뭐야? 오, <웃음> 원래 이렇게 이런 거만 파는 거 봐. 아 진짜? 타월이야. 뭐야? 아 이게 무섭게 생기겠다. 제고랜턴 그래. 만들 때. 어, 어, 어, 어. 아이 귀여워. 오늘은 왜 이렇게 이뻐해지나 네? 그래? 음. 아니쁜 날이 있을까, 너가? 응. 어, 큰생을는게소원 나중에 취업해서. 응. 난집에다큰 식물을 심는 게 소원인데. 아, 진짜? 나무, 이렇게 되게? 나무 느낌 나고. 이거 만지지 말고 독이야. 응. 거짓말이야. 응. <웃음> 맨날 속아, 자기는. <웃음> 순진한 거야, 순수한 척 하는 거야, 순진한 척 하는 거야. 그거는 채널 구독하면 알려줄 거야. <웃음> 아, 정작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어울린데.